애아 아. 블루야. 애플. <웃음> 우리 블루도 관심 가져줘라고. 애프. <웃음> <지금> 엄마한테 <웃음> 가고 싶은데 그래, 그래. 못 가고 응. 있어. 블루가 예쁘지, 블루가 예쁘지. 루가 예쁘지. 나한테 <웃음> 연하리 <양장하리. 웃음> 너무 안 보이네 어, 너무 안보이 애플 망고는 좋겠네. 엄마가 미용 배워서 엄마가 됐지 다해 주겠네. 남구, 엄마 뭐하고 있어? 야, 엄마, 엄마 뭐 뭐하고 있어? 이렇게 집에 살면 그냥 안 먹으니까 너무 좋지. 샵은 낯설잖아. 애플 <웃음> 애플, 조금만 기다려. 네. 아 어떡해. 자몽이도, 자몽이도 빼빼. 애플만큼 엄마도 빼빼. 빼빼로 이가데 그 다음에 누구야? r e t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망고 g o m a n g TV. 안 돼, 안 돼. 마트스. 마트스 TV 마